오늘의 안조 나와라! 뿅! voy a cantar e Mucho cariño de mi corazón, a la República Dominicana,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Machata.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, a la República Dominicana,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Machata. ¡La! La casa del merengue la, la, la, la, la, la, la, Y la casa de la bachata 우리 안녕 밥수리에요 <웃음> 또 여기 찍었네 <웃음> 내 얼굴인데 왜 나는 맨날 못 찍지 <웃음> 안녕하세요 밥수리에요 오늘은 두부간장강정과 아 이거는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따끈하게 우동 한번 끓여봤어요 아주 간단하게 끓인 거니까 뭐 이거 레시피는 뭐볼 필요도 없을 거 같고요 근데 이 두부간장강정은 저도 처음 해봤는데요 아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아우 아쉽다 음. 너무 아쉽네요 처음에 두부 튀겼을때 미친듯이 바삭거렸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한다고 이것저것 세팅하다가 보니까 약간 녹록해졌는데 음, 바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그게 아쉽다는 거고요 이게 지금 녹말가루를 옆에 입혀 가지고 어마어마해요 쫄깃쫄깃하고요 겉은 아는 그 두부 특유의 그 부드러움이 음, 와 이건 애들 간식으로도 끝내줄 것 같아 와고덩이뿌르면안 되니까 간장 좀 갖다 주세요. 달래 간장이라고요? 국물도 좀 입힐 수 있니? 달래 간장 추가됐습니다. 그냥 간장에다가 달래만 넣으면 됩니다. 만능 <웃음> 간장이요. 에 얼마나 맛있게? 요 싱거울 땐달래간짱 <웃음> 음. 영어까지 빨아들이는 이맛 음. 뜨끈하니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최고의 맛인데요? 빙탄버 오늘 처음 사봤어요 복분자술이라는데요 이게 복분자 함량이 조금 많더라고요 배상면 주거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오오 어아 탄산이 들었어요 와 이거 되게 신기하네 맛이 어머 내 우동 누가 다 먹었니? 왜세 숟가락밖에 없는 거 같지? 음. 자 원래 우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우동 뜨끈하니 좋네요 아, <웃음> 르는한잔 먹어보고 제가 두부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? 싱겁게 만들긴 했거든요? 만약에 두부가 이 정도 제가 만든 것처럼 한이 정도로 크다면 간장 한 스푼 정도 더 넣어도 될것 같긴 해요. 음, 싱고일지 넬리간장. 음. 너무 담백해서 맛 리뷰를 뭔가 할게 없네요. <웃음> 그냥, 그냥 겁나 맛있는 맛. 조랭이 떡 콧구멍에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넣어볼까? 잠깐 고민했는데, 아, 그러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먹겠습니다 음, 조랭이 음, 떡은 튀길 때 너무 많이 튀기지 마세요. 딱딱해져요. 적당히 튀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이거는. 조금 부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건져내야 될것 같아요. 전 조금 더 튀겼거든요? 그랬더니 지금 어떤 애들은 막 딱딱해요. 이렇게 먹어줘야 돼. <웃음> 이 정도 많이 먹어서 한잔 해야 돼요. 응. 짠. 오. 음. 당연히 튀겨야 돼. 음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의 밥술 한잔 두부간장 강정 그리고 우동. 우동 우동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고요 여러분들도 뭐 우동 드실 때 그냥 다 귀찮으면 멸치육수에다가 그냥 간장만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부 요리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그냥 부쳐 먹거나 혹은 매콤한 이런 양념에 넣어서 해 먹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담백함을 살린 간장 조림 강정으로 그렇게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우리 두부의 진면목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두부맛을 끌어 내릴 수 있는 그런 아 내린단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녀노소 뭐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단! 조랭이 떡은 꼭 살짝만 튀겨주세요 그래야지 바삭바삭 맛있어요 쫀득하게 그럼 오늘의 밥술 한잔 아직도 보고 계세요?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